그냥, 작정하고, 이렇게 가네. <웃음> 오 아이고, 뭐야. <머리와>. 아, 수 있다. 어, 와. 쫄렁쫄렁. 안녕하십니까. 서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신호가딱 떨어지네.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팔 이유가 없는데 계속 린인행고프 배운 거 몸에 익히느라고 자세한 번씩 잡아 봅니다 야 연습하는 거요 연습 양옆에 두카피가 와버렸네 오우 헬멧새로 다와 멋있다 이쁘다 리에트야 오랜만에 또 데저트 보니까 반갑네 가시죠? 아유 그렇게 가는 거야? 일로 오셔야 되는데 뭐 저거 바꾸나? 그럼 엔드 노트 애들이 달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웃음> 아, 애들이 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구나. 풍물 허를 대신해 그냥 창문을 는린다어제 s x r 딱 점검받고 타고 오는데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하더라고. 클러치 조작감이 약간 똑똑한 어. 것같아고팔때 팔더라도 뭐 수리를 해서 팔아야 되지 않나 아니면 최소한 공임이 얼마 나오는지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매고하고 해주고 팔지 그 정비기사님 사장님이 타보시더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나둘 제가 바고요 발을 눕고 딱 치면서 한번더 올려요 그런 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아, 제가 초보라서 다른 분이 느끼시기에 어떤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점검하려고 어. 을 상당히, 상당히 지금 상태는 뭐 해니 상태도 좋고 뭐 의자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데아 그래요? 네가 아, 이렇게 타봤는데 아, 아. 기야도 뭐 일단 부터 부단까지 부드럽게 잘 바뀌고 내려오는 것도, 네.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내려오고 차 상태가 괜찮아요? 네 아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되게 좋네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뭐 일도 없고 뭐 크게 뭐 문제 되는 거 같고 우리도 이렇게 보였나? 우리도 <웃음> 이렇게 보지 그냥 작정하고 이렇게 가네 그래서 어제 튜닝 용품봤어 계속. 핸들을 이거 세포로좀 바꿔볼까? 약간 알차스럽게. 아, 아, 아, 아. 바이크가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 기종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면 핸들 튜닝이 제일 크대. 아, 그래요? 아, 포지션 같은 어, 거바뀌버리니까 어. 어, 완전 그래서 새로운 바이크라는 느낌을 딱 받아서 고치고그 어. <웃음> 어. 다음에 풀스텝도 백스텝으로 그럼 또한 어. 200만원 쓰는 거아니야 <웃음> 아, 그게 문제야 지금 그래서 <웃음> 튜닝을 좀 해갖고 서킷을 그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볼까? 여기 카페 좋더라고요 근데 커피 현장 하실래 그래? 여기 어. 들어가면 덩치 좋더라고요 어떻게 저 그일 가볼까요? 바로 그냥 고비로 갈까요? 한번 가보자 새로운 걸요? 네. 안 가본 걸요? 네. 그 아저씨가 무슨 오프로드가 있다 그랬어요? 저쪽으로도 뭐 오프로드 길이 있다고는 했어, 비포장인데. 어... 아, 이렇게 갔는데 옆에 만 임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 좋다, 여기. 좋고. 엄청 좋다. 와, 풍경 괜찮네. 네, 길도 너무 좋고. 꼭 오프로드 아니어도. 오프로드다. 오, 어, 오프로드 나왔어. 와, <웃음> 멘지. 아, 되게 멋있는 길이네요. 좋네 길 자체가 이쁘다 네. 어. 와 되게 좋다 어. 오른쪽으로 가면 어. 어. 어. 전방비 포장길 350m 어. 와 진정한 오프로드네 여기 <웃음> 여기 있었네 어오프로드 여기 있었어 <웃음> 인생은 뭐다? 어멘처야 <아르벤처야>. 어멘처지 음. <웃음> <아르벤처지? 웃음> 생각지도 <웃음> 못했던 <웃음> 임도를 잠깐 렸네 흐름 없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 편집을 해 뜨고 는 거야. 좋다 어, 다시 오프로드다. 여기 좋다. 어, 진정한 오프로드가 왼쪽에 있었네. 올라갔다 올까? 아아 아, 막아놨구나. 어, 막아놔도 그냥 가도 되겠는데 일로 내려가서? 아 위에 진짜 진정한 오프가 있긴 있네 네. 가진 사람 만다고 아, 어이구 힘들어 그냥 그래, 오케이 포기 빠른 포기 <웃음> <웃음> 아 <웃음> 해보고 그죠? 싶었다 어. 야 이거 작살나와 401이면 그냥 숨도 안 쉬고 들어갈겠다 그래 그러겠지 어. 네. 확실히 401이 편하다 네. 심적으로 편하네요 어. 일로 들어가고 싶다 어. 아, 일로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 여기로 뭐 하나 했는데? 어, 어, 들어가도 어, 될것 같아. 어, 들어가도 어, 되겠다. 완전 모래인가? 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 일로 나오면될것 같아. 어. 야, 연습장이네. 어, 좋다, 여기. 어. 요 끝에는 모래 많아요. 흙. 어. 어. 어, 조심해야 돼요. 어허. 멀티는 조심,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어. <웃음> 재밌잖아요. <근데. 웃음> 이게 재미나 위험에 경계선에 있다. 이거 금병사 타는 게 진짜 벌렸어. 좀퍼 뭐, 바다니. 오,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그거 저거, 우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눈을 본다. 다오오오 내가 갈뻔문자가 생기면 그냥 치워서 라 하나, 둘. 고개를 돌린다. <웃음> 이렇게 돌아야아이고이고 <돼. 웃음> 아, 확실히 혼자 무겁네 이거. 액션에 기울인다. 패드를 커 돌린다. 뒤로 본다. 어, 사람을 친다. 씨. <웃음> 아 씨. 아아아좀 긴다.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다. <웃음> 너무 떠린리면지 <땀 힘들지? 웃음> 아, 실례다. 아, 정리가 어때? 어, 끝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아, 슬다 음. 와, 여기가, 이거, 바로 이거다. 유튜브 각이다, 임거 박혔어. 지금 그, 그, 내가 내려, 내려가야 될것 같아. 박혔네. 어. 뭐 아, 이거? 박혔네, 씨 내려왔는데도. 그냥 밀가 가벼우니까. 어. 하나, 하나, 둘, 셋. 으쌰. 으쌰. 으쌰. 이거 잠겼네. 코치가 나겠다. 다 그 그렇죠. 어. 그냥 오토바이도 아니고 너무 엇어렀지오 <웃음>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okay. 바로 들어가는 이마 일그 안에 들어가서 바꿔주세요